엄마만 아팠어야 됐는데 우리 먹자 이제 우와 책상이 생겼네 우리 킹카님과 식사를 한번 해보겠어요 그렇지 우와 잘 먹어 먹었... 괜찮아요? 저는 밥이 진짜 푸짐해요 우와. 불가압산빵. <웃음> 그렇지. 우와. 저랑 왜 이렇게 둘이만 있냐. 생일인데 불구하고 미역국도 재워 먹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저희가 경기 됐어요. 제가 생일 선물을 검사 검사 여행을 보내줬습니다. 시간이 더 소중하잖아요. 유가하면서는 그래서 돈으로 살수 없는 시간 선물을 해드렸습니다. 응? 이거 줄까? 이거아또 달라구. 깻잎. 이거죠 이거? 이렇게. 어, 없는데? 어떤 거? 없어. 아 이거다. 양말에 이거 눈 땡겨 이렇게 끌어져 있긴. 그렇지. 양말 여기 있지? 그렇지. 격리가 됐었어요저희이게 진짜 코로나 와잘 모르겠어요 어떤 출처가 뭔지는 근데 둘다 그렇게 아프진 않았지만 둘만 지낸다는 게 어떤 거지 오랜만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일단 합리적 저 먼저 걸렸고 먼저 저도 옮기고 잠복기 기간 동안 저희 엄마 댁에 가서 좀 살았거든요 저희 엄마가 봐주시는 게또더 편해가지고 저 마음이 놓여가지고 했는데 진짜 어... 확진되셨어요 엄마도 우리는 슈퍼 매력자 같아요. 우와 깻잎 헉, 엄청 크다. 없다 까꿍 없네 까꿍 응여기 음? 까꿍 <웃음> 어 없네 <웃음> 음? 어떤 거 줄까 아 이거 줄 이거 음. 호박 음. 음. 당근도 줄게 당근 <웃음> 아, 물? 아이고, 왜 자꾸 뱉어? 저랑 진짜 오랜만에. 오, 아, 물또안 나왔어. 아, 물이 이거 내려왔나 보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 축하해. 물이 나오고. 나 또? 응, 나또 줄게. 이거 먼저 먹고 나또 줄게. 응, 나또 줄게. 그래. 이게 뭐야? 자, 우리 킹카님이 스테디셀러 이 낫또를 너무 좋아해요. 음, 맛있다 낫또. 음, 음. 음. 진짜 낫또를 너무 잘 먹어요. 음. 작은 소망 얘기하지 너의 곁에 있으면 이렇게 약간 동요가 자유자재로 나오셔야 돼요. 낫또? <웃음> 응, 낫또? 모든 거에 좋아하는 낫또를 다 얹어주면 좋 돼서 낫또만 믿고 있어요. 낫또? 낫또 어디서? 빼. 아좀 이따가 빼줄게. 좀 이따가. 아 지금 빼야 돼? 알았어. 어, 지금 빼고 좀 이따 다시 할게. 말이 아주 그냥 명확한 응. 의사소통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어 잠깐 기다려 안돼 안돼 자나 어, 나또 줄게 나또 더 먹어야지 안 먹어 안 먹어? 애가 아직 안 버리잖아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이걸 다시 포박할 아이템이다 손 조심 그렇지 오, 우와 여기 이렇게 나또가 많아 놔나놔나놔나 놔둬 애기 가다 올게 애기 애기 어디있을까야날씨 너무 좋아졌어요 그죠? 아기! 환기를 아기. 이렇게 프레쉬한 에어로 환기를 막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음. 이렇게 퀸카랑 진짜 사시간 의전을 한거는 진짜 오랜만이거요 아! 음. 응 단둘이서 이제 엄마한테 맡길 수도 없고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으니까 어디갔지? 그러니 너무 약간 아! 어, 어디 갔지? 원래 친해졌네 진짜 친해졌어요 요즘에 딱 그거였거든요 제2의 애착형놈이가 아 어? 아이고 잘하라 응 근데 진짜 딱 필요한 기간동안 일주일 내내 같이 있으면서 오히려 핑카를 모시는 것밖에 제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저한테 오히려 딱 프레임을 줘가지고 그 안에서 더 충실할 수 있게끔 오히려 더 현재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내가 가장 중요한 본분이 신녀구나 요거 하실 리게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어? 이건 뭐야? 어? 이건 뭐야? 애기도 한입 줘야지 애기 냠냠냠냠냠냠냠냠냠 애기 포크로 한입 주세요 그렇죠? 음. 먹을 수 있는 애 이제 못하는 거요. 한계가 있습니다, 아이들. 음, 음, 음. 음.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는 약간 오한 있고 인후통 이 있고 이랬는데 다행히도 우리 핑카님없으셔가지고 그냥 제가 아픈 게 나은 것 같아. 당연하죠, 그죠? 기말 천지입니다 음. 우리의 정리 기간이 끝나면 남편이 우리 전에 방역을 불러서 해야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잘 버텨온 남편을 또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음. 음. 왜 꺼놨었지? 약간 이런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모든 걸다 하더라도 엄마를 일주일 동안 못 하느냐 엄마만 일주일 하느냐 이것 중에 저는 그래도 엄마만 일주일 한둑게좀 나왔던 것 같아요, 심적으로. 아기가 떨어진 채로 이틀 동안 혼자 있었거든요? 엄마가 이틀 봐주시고 그동안 기분이 어땠냐. 진짜... 해봐. <웃음> 딱 이틀 되니까 우러분께서 <웃음> 오셨어요, 제가 그랬는지나 또? 내가 그리웠지? 그래서 온 거지? 잠깐 저의 또 브이로그 같은 일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손을 지켜주는 이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제 손을 잡는 분도 저희 엄마밖에 없어 슬프다 슬프다 슬퍼 아니다 너도 있네 알았어 내가 깜빡했네 너가 날 안아주는구나 모두가 아시겠지만 엄마는 아파야 쉰다고 하는데 우리 킹카님이 감염자셔서 이것조차도 허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코시국에서는 엄마만 아팠어야 했는데 저는 너무나 행복하게 이틀 동안 진짜 뭔가 자유로웠어요. 믿을만한 분에게 맡기면 그 정도 자유가 생기는 거다 느꼈어요. 할미랑의 사인는 <웃음> 할미 할미 랑사이 애차든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죠? 우와. 우와. 진짜 참투루 귀엽습니다. 여보? 수박. 갔다? 음. 수박? 으자여 음. <목소리> 있잖아, 여기. 그치? 먹던 거 먹고. 먹어, 천천히. 밥 먹을 때아무지 말라지만 하나우어봐에 응. 응. 울어 봐. 우 울어 봐. 울어 봐. 우어봐 <웃음>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이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다다